너무 많이 해서 뭔가 좀 색다른 게 없나 해그리고 어두운 버전, 밝은 버전 음, 그치? 그치 그러니까 약간 화보처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음. 그러니까 색감이 음. 그냥 막 흑백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진은 사진 누구한테 찍어요? 아렇지 대면 만약에 다가 이거지? 이거 예 네. 이런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. 사실 뭘 좋아할까? 밝은 것도 요 밝은 것도 찍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나를 조각조각으로 모아놓은 음. 완성시키는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 느낌을 생각했어요. 아 그러니까 머리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. 너무 많이 해서 할거다 했어. 녹색 애겠지 바울이 때 레드였어요. 아 뭔가 그렇구나. 영상으로 풀러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음, 이제 난 현장에서 라이브하기는 음. 조금 그렇죠 음. 사전에 음. 목욕을 하고 약간 음. 자체는 음. 음. 좀 귀찮은데 그렇게 발 잡고 음. 나는 퍼포먼스는 진짜 중간에만 들어가고 음. 프리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많았으면 좋겠어 안무보다는 이렇게 그냥 혼자 프리로 퍼포먼스 하는 게많거 이미지 같 어, 이미지 같은. 하면서 그 네, 그런 게 많아 그냥 딱 봤을 때 승모가 되게 자유롭게 그거. 갖고 있구나 잘한다 네 음, 잘한다. 어차피 그런 거 네. 라이브를 보여주는 걸 있으면 안무를 보여주는 걸 네. 어떤 걸 중점을 해 음, 사실 뭐든 상관없긴 한데 좀 힙했으면 좋겠어 그냥 힙한 무드에 네. 뭔가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어 그냥 마이크 하나만 줬어 힙... 그런 느낌 음... <목소리>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어떻게 나와요? 어... 멋있게 나와요? 무슨 어 영상? 저거 막 자동실? 장업실 찍고 아, 그거를 내가 정리를 했거든? 날짜별로? 거의 주에 2개에서 3개 찍은 주가 있고 한 주에 하나 찍으면 주차별로 그냥 블랙 화면에 그냥 수고 작업 일지인데 그걸 타이틀 또 만들 어야 돼. 아. 그 수고의 뭐 작업 일지 쓰고 말자, 제목. 제목을 정해야 돼. 그쵸. <웃음> 어. 그러니까 이게 작업 노트로 하기 너무 노멀해서 <웃음> 음. 그냥 뭔가 약간 너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. 맞죠. 너무 많이. 어. 그러니까 이제 막, 많이 알아. 뭐 최근 뭐, 거 <목> 봤을 때 초밥. 왜좀 초밥 먹고 싶어서 초밥 시켰다 했는데 뭉치고. 뭉치고 어 아니 진짜 리얼하게 굳이 나막 <웃음> 어. 이런 거안 보여주고 싶어. <웃음> 응, 진짜로 <진해> 나도 <보고>. <웃음> 많이 보여줄 수 있어. 약간 이런 게 좋아. 그냥 관찰 그냥 틀어놓고. 신경 안 쓰니까. 어 선생님. 틀어놓고 팬들도 <웃음> 틀어놓고 그냥 하다가 어뭐 하지 다시 돌려보고 약간 이런 느낌. 이거에. 느낌은 그냥 막 찍은 느낌 음. 응. 막 찍은 느낌 굳이 막 세팅 안 하고 그냥 들고 찍어도 되고 맞아 막. 앵글 나가고 흔들리고 이래 초점 음. 나가는 음. 게 흔들리고 음. 그래서 약간 가끔 너 가사 같은 거만들자 핸드폰으로 작업하잖아 그거도 그래.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음. 그냥 이런 이런 걸 쓰고 있다 음. 그러니까 앨범 발매 전에 그치. 전부터 불지. 는게안돼 나도 전부터 해서 지금부터 때려야 돼 최대한 빨리 아? 어, 저거 언제 응. 나 팔을 중하는추 그래서 나녹음하 응. 부분 어 그거는 같이 작곡가 얘기하고 이런 다 아. 뭐, 아. 유니크한 단어랑 뭐라 아. 쓰고 싶어? 아 그니까 그냥 간단했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저도 간단했으면 좋겠어 톤의 다이어리 이런 거들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 길지 않 아이디어 뱅크와 차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? 예. 어마어마어 계속 내뱉어 한풀이 한풀이 풀이? 한풀이? 어? 그래 한송어를 구제하는데? 약간은 문제집 풀이가 나 한풀이 나의 생활 속 레코드를 하는 그 장면을 한.. 뭔가를 뭐 한쪽도 있고 진 <목소리> 음, 너무 예쁜 것 같아 오프 이런 것도 예쁜 것 어. 평범한 평범 그냥 평범한 이게 끝이에요 평범한 승우 평범 어차피 진짜 잘한다 괜찮지. 어, 이런식, 평범하게 이렇게 콤마하고 한. 좋다. 응. 그 이, 어, 오, 오, 한. 오, 좋다. 영를 <웃음> 아, 아이디어별로 야 역시 퀄티. 역시. 오 좋아, 편법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음, 응. 영어 표기 평범한데 콤마하고 한틈하면은음음 괜찮. 영 귀엽다 그리고 노멀한, 노멀한 이렇게. 노멀한 음. 음. 어, 노멀한 층, 평범한 층. 좋다 좋다. 오케이 okay. 네, 고생습니다